여 대형단 엔뎁어어네 오늘은 UA 히어로과의 엄청난 존재감과 작가 오피셜 포악한 성품의 남자 박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성격의 박크고도 어떠한 면에서 생각보다 스윗가이라는 사실을 오늘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죠. 아 그리고 오늘도 좋아요 버튼 한번씩 잘 부탁합니다. 바고 카즈키. 그의 이름에는 승리와 명성을 갈망하는 성격답게 카츠, 이기자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매우 바쿠고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도리아만큼은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카짱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는데요. 뭐 바쿠고도 미도리아에겐 데쿠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인물상은 마치 한 마리의 맹수처럼 승부에 목숨을 걸 정도로 싸움의 승패에 자신의 인생을 모두 바친 것과 같이 진지하게 임합니다. 하지만 박후고는 승부의 페어플레이에 대해선 정말 엄격한 편입니다. 중학교 당시 무게성이었던 미도리아가 갑자기 UA고등학교에 합격을 하자 박후고는 뒷돈이나 인맥을 통해 미도리아가 입학했다고 오해를 하게 되고 미도리아를 사람도 아닌 벌레 취급하는 등 정상적이지 못한 승리와 부정한 성취에 대해선 정말 정의로운 성격을 작중 보여줍니다. 하지만 본연의 성격만큼은 가릴 수 없는 법 1학년 A반 중 몇몇 학생들을 제외하곤 바쿠고에게 말을 쉽게 걸기 힘들 정도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매우 서투른 성격을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쉽게 다가갈 수 없을 정도로 화끈하고 폭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그에게도 입학 초기부터 대등하게 대해준 친구가 있는데요 그는 바로 키리시마 에이지로 그 또한 화끈한 남성상을 보여주는 캐릭터로서 성격 자체는 바쿠고와 다르지만 어떤 부분만큼은 바쿠고에게 공감할 수 있는 면도 있다고. 바쿠고가 유일하게 마음을 연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바쿠고의 개성은 폭파. 손바닥에 땀샘이 변이에 있어 니트로 같은 액체를 분비해 폭파를 일으킵니다. 손에 액체가 묻어 있으면 그 폭발력은 엄청난 수치로 증가한다고 하네요. 전투 센스와 기술 감각이 전부 A급 이상인 바쿠고는 자신의 개성 을 활용을 정말 다양하게 잘 사용하여 UA에 입학하기 전 프로이어로 사무소에서 사이드킥 제안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과 기술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현실은 무거운 성격으로 인해 독자들에겐 좋지 못한 인식을 받는다는 것이 진실. 하지만 체육대회 당시 우라라카의 싸움에 대한 열정과 그녀의 노력을 보고 바쿠고 자신 또한 전력으로 개성을 사용하여 그녀를 쓰러트렸습니다. 또한 그녀를 둥근 얼굴이 아닌 우라라카라고 부르며 처음으로 그녀를 인정하는 엄청난 순간이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점을 포함해 의외로 공부 성적 또한 매우 높은 순위인 3등에 랭크되어 있고 인간합숙 당시 부엌칼을 너무나도 잘 다루어 학급 친구들을 놀라게 한 재능맨입니다. 또한 애니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악기를 잘 다루는 지로가 박후고의 드럼 실력을 칭찬할 정도로 뒤틀린 성격을 제외하곤 모두 다 가진 완벽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최근 미도리아를 생각해주는 면이 원작에서 많이 비추고 있는데요. 뭐야 뭐야 둘이 뭐야 no. 자 오늘은 UA 폭렬왕 바쿠고 카즈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뒤틀린 성격을 제외하곤 최고의 남자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재능맨임을 오늘 영상을 통해 저 또한 다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공지합니다 12월 29일 서울 코믹월드에서 저 엔데버는 히로아카 4기의 메인빌런 오버홀 코스프레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셔서 같이 사진도 찍으시고 팬서비스도 받아가세요 아 그때 바쿠고 코스프레 하시는 분을 만날 수도 있겠네요. 아 이거 위험한데? 저 빌런인데 도망쳐야 돼...